내려갑니다. 어떻게. 오, 뭐야, 뭐야, 뭐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록스입니다. 지금 반반의 유치원 챕터 3의 트레일러와 게임플레이 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공식이 아닌 팬메이드 영상이지만 퀄리티가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 거기, 여기님의 영상을 보시죠. 자, 영상 시작합니다. 챕터 3의 트레일러 영상입니다. 어, 이 브금 굉장히 많이 들어본 브금이죠 자 스팅어플린의 문 어? 바닥을 기어가는 자금 난납입니다 어, 크기가 굉장히 작죠? 뭐야 나는 너를 환영한다 하지만 모두가 나를 피한다 맞아요. 어? 토드스톱 보안관입니다 어딘가 향해 걸어가고 있죠? 기차? 약간 어두운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어디론가 향하고 있죠? 어? 에와 남납이 엄청 많네요. 작은 것들이 뭐 때문일까? 다 희생당한 아이들인가? 드론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반반의 유치원에 내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이지? 뭔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라고 써져 있습니다. 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죠? 난 뭘까? 토드스터 보험관 또 나왔습니다. 어? 반발리나! 어, 뭐야? 쉬고 있습니다. 오! 쓰러진 반발리나! 왜 쓰러져 있지? 와. 3의 트레일러 영상이었습니다. 와,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영상이네요.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와. 자, 두 번째 영상은 굿허기님의 게임플레이 영상입니다. 챕터 3의 게임플레이 영상이죠.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찾으면서. 어? 처음 보는 곳인 것 같죠? 어, 뭐야? 피자국과 함께 캐릭터들의 어. 이름이 써져있는 벽면이 있습니다 와, 굉장히 처음 보는 장면이라 신기하네요 어? 남나베 문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고 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개를 휘젓고 버튼에 해골 모양이 있네요 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어, 문을 들어갑니다. 이제 아까 그문 캡틴 피들스가 쓰러져 있습니다. 굉장히 크기가 자, 작네요. 저번 부터자 키드존이라고 써져 있죠. 옐로우 셀린 퍼플, 살려줘라고 핏자국으로 써져 있습니다. 어, 끔찍해. 어, 저게 뭐야? 버튼인가 봅니다. 그린, 전보조 씨 오, 밑에 반반이 쓰러져 있네. 헉! 와. 전보조 씨 머리에 핏자국이 있어. 어, 뭐야? 자, 셀린한테 갑니다. 뭔가를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써있습니다. 아, 계속 무언가를 밟아야 하나 보네. 순서대로, 화살표대로 버튼을 밟는 주인공. 저뭘 의미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자, 문을 열었습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통로? 여길 내려가나? 설마. 헉, 내려갑니다. 어떻게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반반인가? 색깔이 좀 다른데? 우와, 뭐야? 오, 남납입니다. 크기가 확실히 달라. 오, 와 방금 뭐야? 헬프 또빗자국으로 써져 있습니다. 와 어, 뭔가 더 무서워 두보다 뭔가 더 음산한 분위기가 있죠. 약간 실체를 파헤치는 느낌? 끔찍한 실체를 파헤치는 느낌 자 여기도 키즈존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상자를 살피죠 주인공 어? 어 철창 문이 열립니다? 또 다른 통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주인공 어. 또 브금이 들립니다 어떤게 나을 것 같죠 지금? 어 무서워 오 어... 자 아무튼 이렇게 영상이 끝이 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